S, S, head, e a TP. 네. S, w o o d head, TP. ᄀ. 이거는 어제. 그니까, 어제라고 네. 표현을 하는데,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고, 과거 입. 그렇죠. 과거. 그렇죠, 그렇죠. 과거를 해석해주면 되고, 이거 보면, 다 입구절에는, 뭐, 주방생활 그런 거쓸수 없어요. 그렇죠. 네. 맞아 맞 네. 100점 짜리입니다. 예. 네. 그렇게 하는 요 네. 지금, 저기, 정리해 준 거는 100점 짜리에요. 그래서, 이렇게 정리해 놓고, 얘를, 어, 하여튼 너무 미안하지만, 자꾸 암기하라고 했으면 미안하지만, 이거를 암기를 좀해 두시고, 실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. 그러면, 문제 풀때 그게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그래서, 만약에 i f 절의 뭐를, 시제를 찾아야 돼. 그러면, 어디를 보고 찾는 걸까? 힌트를? 어, 여기, 동사. 그렇죠. 그, i f 절의 동사의 시제를 판단할 땐 주절을 보고, 주절의 무엇을 판단할 땐 거꾸로 if절을 보고, 아.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, 왜냐면 둘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가니까, 그죠? 네. 어.